자, 안녕하십니까? 자,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 아침은 8시 30분이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자 현재 9, 아침 8시 30분 이고요. 자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을 어떻게 다운로드 받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리플레이장을 통해서 직접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억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직접 매매해 보면서 자. 인형 목표 어, 77억 대장정을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보시죠 자 일단 오늘 어, 신기한 선물 옵션 자 황당한 선물 옵션 두 가지를 쓰고 있는데요 자인년 목표 77억 대장정에 매매 원칙 정기 많은데 추가상을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금 많이 잃었거든요 그래서 반성을 좀 하고자 아, 이렇게 어, 카페에다가 신기한 선물옵션 이 카페 네이버 카페입니다. 여기에 다 적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쉬운 장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장이 있습니다. 보시면 뭐 어제 왔다갔다 했죠. 어제 16일이었죠. 아침에 하락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상승을 해버렸죠. 어제 거의 고가를 넘고 가더니 또 하락을 해버립니다. 또 어제 정가까지 내려가 버렸죠. 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죠. 올라가는 다다가 또 다시 또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내려가는 줄 알았지만 또또 또 다시 올라가 버려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아주 어, 지능적으로 어, 지금 장이 흘러갔습니다. 내려가지도 않고 또 12시 지나서 또 스물 스물 또 올라가죠. 예. 스물 스물 또 올라가면 이렇게 아주 시가를 또 돌파할 줄 알았지만 돌파하는 데서 하다가 또 내려가 버렸죠 자, 그러더니 다시 매도신호가 나오면서 하방으로 치달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장이 흘러갔을 때 우리는 과연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자, 진짜 쉬운 장이 있는가 하면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수 없는 장이 있습니다 자, 정확한 진입시점을 포착하고 아무데나 진입하지 않는다 그죠 아무데나 진입하지 않는다 자왜 진입했느냐고 누가 모르면뭐 때문에 내가 진입을 했다 이렇게 답을 할수 있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이 주식을 파는 경우 어제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팔았죠 자, 외국인이 자 209억을 0 0 2 팔았습니다 자 근데 기관은 또 91억을 또 매수를 하고 그죠 예. 근데 또 선물은 또 외국인은 또 매수를 했어요. 콜옵션은 또1 5억 매수였고 푸드옵션은 또 22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어떤 한 방향이 지금 아니죠. 외국인하고 반대가 되는 기고 외국인 주식을 파는 경우 기관이 주식을 사는 경우 이럴 때는 뭐 상승폭이 적을 수가 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폭이 적을 수가 있죠. 어제 예, 폭이 얼마였죠, 그러면? 고가와 저가에서 어, 2.4포인트, 4포, 2.4포인트 정도밖에 변동폭이 없었다. 자, 금열장은 또 변동폭이 잘 없죠. 금열장은 또 어떻게. 자, 추세의 막바지는 추세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추세가 하락이다. 하락이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역행하는 경우도 있다. 그죠? 자, 볼까요? 뭐지? 자, 여기서, 여기서 일단 추세가 그죠? 일단 m c d 하방이잖아요. 그죠? 추세가 진행 했어요. 그죠? 여기까지는 추세가 일단 어, 하락 추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세가 멈췄죠? 예, 그 다음 봉에또 멈췄죠? 그죠? 그 다시 한번 했는데 아 내려가질 않고 다시 여기서 추세가 역방향일 때는 여기서 추세가 멈추니까 여기서 청산하는 게 맞았다. 12시 20분이니까 그죠 12시 30분 되면 또 변동폭이 변동하는 또 그런 구간인데 변동하는 듯하다가 다시 또 내려 꽂았죠 추세가 또 진행을 해버렸죠. 예, 이런 장에 이제 걸리면 오, 예, 큰 손실 을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에 호가 잔량을 너무 맹신해도 안 된다. 호가 잔량이 좀 음, 맹신을 또 해도 안 되겠습니다. 이상에서도 최소 호가는 매도로 계속 있었죠. 매도가 많았었는데도 뭐 그렇게 하락을 하지는 않았죠. 예, 하지는 않았고 예, 또 스물 스물 또기 올라갔죠. 예, 스물 스물 기 참. 희한했습니다 스물스물 기업을 할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막 매도가 되지 않겠느냐 추세 하방 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또는 이 녹색선을 하방 돌파하지 않겠느냐 막연한 기대감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장은 이 추세 큰 추세가 형성된 상태에서 어 하락을 하지는 않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죠 그 다음에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을 또 특히 주목을 해야 된다 옵션 막바지에 일어났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면이 추세가 이 상태에서 이 이제 하방 추세였는데 이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코어를 대거 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왜 코를 대금 매수를 했을까요 코를 38억이나 매수를 했어요. 보시면 근데 그 중간에 청산해버리고 얼마 없지만 은아 내려가는 추세가 아니고 올라가는 상방 추세로 외국인들은 상방 포지션을 했다는 결론이 나오죠. 271.30에서 271.30 이런 상공 수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2.5의 중간 지점이죠 그래서 그걸 지키니까 결국은 상방으로 갔다 무너지면 또 하방이고 그죠 자그 다음 자 추세 막바지는 추세 방향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추세 방향의 역 양봉, 역 음봉에 청산해야 된다. 그 욕심을 통제하자. 음, 자신의 그 자금이 예, 수익이 났을 때는 한 10시 30분 전, 30분쯤 되면 막 욕심 더 이상 부리지 말고 그때 마감을 하는 게 좋다. 예. 10시 또 30분 넘어 버리면 또 반대 방향으로 한 추세가 형성되니까. 예, 그러면 또 행보를 해버리고 이러면 예, 손실이 되죠 예. 그 다음에 계약수의 절반만 진입하자 자, 오늘 1억으로 과연 매매를 했을 때 어떻게 진입해야 될지 그죠 예. 그리고 정확히 매매시리 신호에두배로 진입해서 그날 목표금액에 청산하자 자, 그날 복귀 방송 반드시 듣고 어? 같은 지수는 되풀이지 하지 않는다 리플리장에서 왜 실패했는지 반성하고 다시 계약 수에 맞게 진입해 연습을 또 해보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의 주식 동량이 서로 다를 때는 급변동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어, 왔다 갔다 행보해 버리죠. 너무 어, 모든 정부에 너무 맹신해서도 안 되겠다. 외국이 인뭐 주식 선물 옵션 한 방향이라 하더라도 어, 그대로 진행되지는 않는 경우도 있다. 오버할 경우는 일본 차트를 봐서 장기 추세를 하고 오버를 결정한다. 자, 검은 외국인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 너무 외국인의 선물 포지션에 명신해서는안 되겠다. 개인의 선물 포지션도 확인해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그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거래소라고 음, 검색창에 네, 일단 입력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독보기를 누르시고 그럼 옆에, 옆에 보시면 한국거래소 해가지고 krx co.kr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한국거래소 초기 화면이 뜨죠 KRX, 그죠?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가 함께합니다. 돼 있습니다. 이 초기 화면에 맨 밑에 부분으로 가시면 쭉 예,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파생상품 모의거래 글자가 보이시죠? 파생상품 모의거래,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예, 그러면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이렇게 또 새로운 화면이 뜨죠? 예,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참여를 환영합니다. 돼 있습니다. 자, 교육 이수를 완료하시면 파생상품 시장에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사전교육 20시간도 받고 또 이렇게 모의거래 50시간 이수를 받으면 에, 국내 선물 옵션을 에, 매매할 수가 있죠. 특히 옵션 매도는 자 계좌를 개설한 지 1년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옵션 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지금이라도 어, 정권사에 가셔서 어저 선물옵션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개설하실 때는 돈이 없어도 계좌 개설은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계좌를 개설해놓고 1년 뒤에 3천만 원을 입금하고 바로 매매를 할 수가 있으면 되죠. 충분히 1년 동안에 모의거래를 이렇게 해봐가지고 정말 수익이 난다. 저하고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죠. 수익이 난다. 그러면 그때 3천만 원 빌려서라도 입금을 해서 매매를 하시면 되죠. 자, 2년에 77일에 되는 대장정에 우리는 예, 벌써 진입을 했습니다. 예, 하루하루 물론 장세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죠? 다 맞으면 뭐 금방 성공하세요. 예, 장세도 안 맞을 때도 있고 또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목표 지점에 도달하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 화면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HDS 다운로드 글자 보이시죠? 예, 밑에 거 HDS 다운로드 요거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 새로운 창이 뜨죠자 KRX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이렇게 뜹니다 자 파생상품 모의거래 시장 참여를 환영합니다 되어 있죠 누구라도 음, 학생이라든가 또는 주부님, 또 주부님 또뭐 실업자 또뭐 사업 실패자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노숙자라도 다 환영합니다 누구라도 와서 모의거래 하시라고 왜냐하면 이 제도가 생긴 이유가 개인들이 이제 선물 옵션에 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개인투자자 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50시간이라도 모의거래를 좀 연습하고 오시라고 이렇게 한국거래소에서 이 시스템이죠.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온지 이제 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무료니까 얼마든지 게임처럼 어, 연습을 하시면 돼요. 돈 아픈 안들리고 이렇게 매매 기술을 배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우리가 매매 기술을 뭐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학원비가 들려요 학원비 그죠 학원 학원비 부동산 경매도 그렇고 부동산 경매 알려면 학원에 한번 가봐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다 하다못해 무슨 도배 기술을 배우는 것도 학원에 가야 배웁니다 뭐 어떻게 뭐 모든 그러니까 뭐 교육자로 그죠 학교 학원 뭐 영어도 그렇고 그죠 누가 공짜로 가르쳐 주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선물옵션 매매하는 기술을 제가 이렇게 예,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무료로 매매 기술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자, 1년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예, 지금 오늘부터 오늘까지 지금 40 음. 방송한지 지금 41일차입니다. 41일차 방송이 쫙 있으니까 유튜브 가가지어 황당한 선물옵션 황당하잖아요. 황당한 선물 옵션. 요거를 검색하시면 제 동영상이 쫙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영상 쭉 한번 읽어보시고, 에, 선물 옵션, 옵션 어떻게 투자하는지, 직접 어떻게 매매하는지 차근차근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환영을 합니다. 이 제도는 언제부터 생겼다고요? 에, 2014년 12월 29일부터, 뭐한 3년, 3년밖에 안 됐어요. 에. 시작되는 일반 개인투자자의 모의거래 모의거래 이수의무화로 인해서 이수확인증을 여기서 떼줍니다. 그래서 그런 모의거래 인정시스템입니다. 운영시간은 보통 평일에는 9시부터 정규장이라죠. 똑같이 일어나고 3시 45분까지 하고 장 끝나면 리플레이장이 시작됩니다. 4시부터 10시 45분까지 밤에도 진행됩니다. 요거는 이제 시스템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클릭을 딱 하죠. 클릭을 하면 예, 실행창이 뜹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실행 글자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죠. 그러면 예,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렇게 hts가 다운로드 됩니다. 자, 그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예. 자. 토요일하고 공휴일은 9시부터 리플레이 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인증 시스템이. 자, 파생 상품. 파생 상품은 선물과 옵션을 말하는 거죠. 자,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해가지고 이렇게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딱 적혀져 있습니다. 어디서 배포했죠? 한국거래소, KRX에서 이렇게 무료로,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활용해야 되겠죠? 생돈 들어가지고 저는 옵션 배울 때 생돈 들어가지고 생돈 다 깨먹고, 그, 이름에서 배웠어요. 옵션 이거. 옵션 누가 아는 사람도 없고,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자, 지금은 리플레이 장이니까, 리플레이 장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넣죠. 이렇게. 회원가입하시면 돼요. 무료로 다 가입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접속을 누르십니다. 자, 여기 이제, 모의 거래는 이제 한국 거래소에서 모의 투자 자금을 1억을 줍니다. 1억을. 1억을 주니까, 어, 이거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떴죠.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음. 자 여기다가 기능에 보시면 비밀번호잡 자꾸 넣으라고 하니까 설정을 합니다 비밀번호 설정 설정을 이렇게 저장 검증하고 저장을 누르시죠 그러면 딱 나오고 이렇게 딱 주죠 요거는 이제 저장이 안됩니다 그날그날 하고 없어져 버려요 수익이 났던 손실이 났든 그래서 리플레이장을 매일매일 연습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아홉시부터 이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가만히 있죠. 네, 가만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 보자. 자, 방송이 잘 들리나요? 지금. 응? 막판에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어요. 473억 비차익이 비차익이 600억이나 들었는데요 막판에 비차익이 엄청 들어어요 지금 상반 관계됐다는 뜻이죠 지금 외국인도 막판에 엄청 돌았어, 요 지금. 주식을 매, 엄청 사버렸어. 200, 200억이 넘나요? 200, 매... 천억에서 8 0 0을 사버렸어, 지금 막판에. 주식을 800억 이나 매수를 해 버렸어요 중간에 이렇게 해서 콜 매수 32억을 하는거 내가 봤더만 여기서 콜로 지금 들어갔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 어제 야간정시에 지금 네, 1.65 나 올렸죠 1.65 나 올랐어요 373.35 고가.. 고가 부분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고가 부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고가를 치고 올라가면 예. 상방으로 가능성이 많죠. 이제 고가를 치고 올라가면 바로 올라가 버리면 전 고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276.62 이 고가가 276.60 요거를 돌파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 주에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발세력이 양봉이 세개다 되어 있어 가지고 올라간 흐름입니다. 계속 저점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매수 신호가 지금 일봉상 m s c d 가 매수 신호 상태니까 당분간은 오르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큰 하락은 한번뿐이 있는 죠 오늘은 황당한 선물 옵션 41일차 기초교육입니다. 자, 2년 목표 77일 대장전. 순탄한 듯 하더니 또막 이렇게. 예. 이 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죠. 어, 굴곡이 있죠. 굴곡이. 왔다갔다. 자, 매일 50만원 수익 목표를 일단 했는데 자꾸 장을 들여다보면은 욕심이 생깁니다. 좀더 매매하면 수익이 생길 것 같은데 하면서. 근데 그게 독이 되는 거죠. 독이 되고. 막 추세 막바지에 또 들어가가지고 행보장에 딱 갇혀버리면 또 손실나고죠. 예. 그래서 이 행보장. 그러니까 뭐 추세가 형성되는 듯 하지만 추세가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가버리죠. 예. 그럴 때. 큰 손실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물량을 투입을 해가지고, 추세로 가는 줄 알고, 또, 다치죠. 정확한 진입시점이 없는데도, 그렇게 진입을 한다는, 그 잘못된 매매 방식을 고쳐야 되겠죠. 추세의 막바지에는 진입하지 않는다. 추가로 지지. 추세 진입 시점이 완전히, MACD가, 매수 신호가 났을 때, 다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해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국거래소 어, 모의거래 인증시스템 1억을 가지고 자, 1억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해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한테딱 좋죠 9시부터 11시까지만 매매하면 되니까 보통 한 10시 30분에 되면 그냥 그날 수익이 났든 이익이 났든 청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행보장이 갇혀 버리면 계속 매매해 봐야 왔다 갔다 왔다 보면 돈, 돈만 깨 먹어요 예. 그래서 10시 반 이후 되면 막 스톱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매물을 해 보니까 이거 뭐 계속 뭐 추세도 형성되지도 않는데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꾸 매매해 그 보면 손실밖에 안 납니다 저희는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쭉 가야지 수익이 나는데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잃어버리면 계속 손실 납니다 예. 많이 깨먹었죠. 아, 이게 정신을 지금 아직 못 차린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보니까. 자, 보시면, 자, 두 보자. 자, 일단 77억. 자, 1억일 때, 보시면 오늘 1억으로 이제 일단 매매를 해보는데, 보시죠. 자, 원금이 1억이면 어, 이쪽에 해당하죠. 하루에 100만원. 그죠? 자, 자, 하루에 100만원. 전 지금 5억인데 그죠? 5억인데 좀 깨먹었어요. 지금 하루에 800만 원 벌은 5단계인데 자 1억이면은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그죠? 2단계 1억이 2단계니까 하루에 100만 원 오늘 100만 원 한번 벌어보죠. 자 계약순을 일단 100개 100, 100개 그죠? 4, 4억일 때 5억일 때 100개니까 이 1억이면 20개 약이네 음. 1억이면 20개 약이라 20개 약 한번 해볼까요 콜, 20기약으로 한번 해보죠. 1억이니까, 그죠? 일단, 이게, 한번, 전, 저도 이제 이게 분석을 해가지고, 정확히 몇 기약 들어가지고, 몇 기약일 때, 100만 원이 버는가, 그죠? 100만 원 목표니까, 그죠? 이거를 좀, 체계를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자, 100기약, 100기약, 그죠? 음. 100개야, 4, 4억에 1 0 0개야 가고 4억에 1 0 0개니까 그죠? 1억이면 5억에, 5억에 1 0 0개니까고 1억이면 2 0개야 그죠? 그러니까 콜콜1 0개야푸1 0개야 10개야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만드는 거 100만원 만드는 거 이렇게 일단 어차피 100만원 1억이니까 100만원 버는 걸 꾸준히 한번 해 보자고 얘기해 되는 건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1억 가지고 100만원 버는 거고 하 여기 보면 38억으로 하루에 6400만원 버는 거고 똑같은 그 비율이거든 지금 네. 그러니까 이거 시간만큼은 77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일단 욕심부리지 말고 100만원으로 2 0개월가지고죠 그죠? 2 0개월가지 100만원으로 일단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이 체계적으로 딱 되거든요 몇 개월 운영하고 그러니까 들쭉날쭉 하니까 예, 규칙성이 없으면 힘들겠죠 자 이거 이 표를 한번 다시 알려드릴게요 지지치력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자 하루에 5 0만 원씩 꾸준히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했을 때이 사람 은자 장세 판단 능력이 좋은 편이죠. 예. 그래서 20일, 한 달이죠. 영역일로 20일 되니까, 20일 곱하면, 5 0만 곱하기 20일 하면, 천만 원 됩니다. 예, 천만 원이 수익금이 되죠. 자, 월초 원금을, 예, 기본 내탁금이 3천만 원이니까, 일단, 3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원래, 이거 원금이 없어도 돼요. 예, 이 수익금 자체가 전부 다, 어 76억, 예. 이거 원금 3천만 원, 제, 어, 마이너스 시키면, 어, 76억, 예, 5천만 원이, 이 수익금입니다, 수익금. 예. 예, 수익금이 예, 예, 76억 5천만입니다. 이거, 이거, 공금 없어도 돼요. 예, 이거는 3천만 누구한테 필요하면 되죠. 아, 기본 냈다금이 있어야 되니까, 매매하기 위해서는. 증권계좌 개설할 때는 뭐, 이거 필요 없는데. 그러면 두개더 하면 이제, 오시, 하루에 50만씩, 그죠? 1단계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50만씩 20일간 하면 월 수익이 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월말에는 두개 합하니까 4천만 원. 자, 두개이두 달째도 4천만 원도 또 매매하죠. 근데이 사람도 계속 1 단계니까 하루에 50만 원씩 곱하기 20일하면 또 천만 원 됩니다. 또 월말되면 두개 합해보니까 5천만 원 되고 또석달 때도 5천만 원 이제 원금이 되죠. 예, 이 사람은 1 단계니까 하루에 50만 원씩 20일간 계속 벌면 천만 원. 그래서 3 개월 말에는 6천만 원이 됩니다. 3개월 만에는, 4개월째는 이제 6천만이 왔죠? 근데 6천만 원이, 자, 3천만 원, 이제 6천만 원으로 두 배가 되었잖아요? 원금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그럼 계약수도 두 배로가 되죠? 여기는 20계약 하는 거고, 죠 여기는 10계약으로 매매를 해봐야 되겠네, 그죠? 그렇게 해봅시다. 자. 그럼 이제 계약수가 두 배가 드러나니까 하루에 이제 150만 원벌던 사람이 이제 두 개로 하니까 수익금도 두 배가 되죠? 50만 원에 2배 하니까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20이라면 2천만 원. 그래서 월말에는 8천만 원 되죠. 8천만 원또 와가지고, 5개월째도 8천만 원. 이사람 이제 계속 100만 원을 니까 그래. 곱하기 20이라면 2천만 원. 월말에는 1억. 1억이죠. 그죠? 6개월째도 1억이 원금이 되고, 또이 사람 계속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됐어요. 지금 이 단계로. 100만 원 곱하기 20이라면 2천만 원. 그래서 1억 2천이 됐죠. 7개월째는 1억이 천이죠 어떻습니까? 요 후에 2단계의 원금 6천만 원의 두 배죠. 1억이 천니까 3개 3단계 이제 두 배가 되면 또 계약서를 이 사람보다 계약서를 두 배로 하죠. 이게 이게 이제 20개 같은 사람이 40개 하겠죠. 40개요. 그죠 40개요. 40개. 그죠 80개요. 그죠 80개요. 80개 같은 게 80개요. 80개요. 8 0개요 그죠. 100개약 정도 하니까, 그죠. 자, 그래가지고, 오, 이렇게 쭉두 배씩 됩니다, 하루에. 하루에 400불 든 사람이 800불고, 800불면 두 배, 1600 하루에, 그죠. 7단계는 2배니까, 어, 3200만원, 그죠. 8단계 2배니까 하루에 6,400만원. 하루에 6,400 벌습니다. 이 단계는. 원금은 38억 4,000만 원이죠. 38억 4,000만 원 가지고 하루에 6 4 1 0 벌죠. 한 달이면 12억 8,000만 원, 그죠? 12억 8천만 원. 그래서 쭉 가면은 77억이 된다. 이년에. 하루에 50만 원벌수 있는 그런 실력, 그죠? 자, 오늘 이렇게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지금 58분이죠? 예, 장이 움직일 겁니다. 자, 그러면 20개약으로 하는데, 그죠? 주문창이 하나 더 있어야 되겠네. 하나 더, 주문창 하나 만듭시다. 여기는 이제, 푸시고, 그죠? 콜로 해볼까요? 그렇지. 2.44, 그죠? 비슷하죠? 자, 밑으로 늘어봅시다. 고른쪽으로 그 갖다 놔야 되다 <목소리도> 일단, 이거는 뭐, 씨, 그, 매매시는 그런 게 없어? Ищите хочется. 흠흠 <웃음> 자, 어디보자. 음. 10개야. 어디보자. 1단계는 3천만원데 10개하고 했을 때. 2단계는 1만 백사천 팔십 개두 배씩인데 오 단계는 사백팔천 백육십 개인데요 <웃음> 하루에 현재 오십만 원이고 백만 원. 이 m a c d 는 요, 지나, 어제, 어제, 낮에 일어난 것같다 같이 연결해가지고, 또 숫자가 나오네. 이거는 볼 의미가 없습니다. 또는 낮에 일어났던 거 보고, 한번 해봅시다. 자, 낮에 일어났던 거 보고. 자, 낮에, 16일이잖아요. 11월 16일, 그죠?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쭉 왔었, 왔었단 말이에요. 아주 가지고 9시 45분.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번만 매매하더라도 확실한 진입 시점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막 뭐시기 뭐 성질이 급하니까네 그 아무 데나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안 들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9시 45분에 나왔을 때 그때 한번 진입하도록 할게요. 자, 따가하가 하죠. 예. 뭔가 들어가면 수익이 날것 같으면 힘듭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해버리니까. 추세가 형성되면은 쉬운데, 추세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 지금 상반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지금 안 가죠. 지금 안 가고 왔다 갔다 해버리죠. 수용하기가 어렵다. 또하면 손실 내기도 쉽고, 그죠? 자, 어서오십시오 어서 소리 잘 들리죠? 네. 자, 오늘은 1억 가지고 매매하는 거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 41일 차, 41일 차 방송이죠. 자, 유튜브에서도 어, 방송이 진행되고 있죠. 잘 되죠. 자, 유튜브에서도 어, 방송이 진행되고 있죠. 잘 되죠.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자, 보자, 보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2년, 2년 목표, 오, 77억 대장정이다. 자, 1억가 하시면은 1억가 1억으로 하시면, 에, 자,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1억 같으면, 에, 여기에 해당하죠. 2단계에 해당하죠, 2단계. 1억 같으면은, 하루에 100만원, 100만원 수익을 내면, 77억이 되죠. 2년에 77억. 하루에 100만원. 1억 가지고. 여러분, 1억 가지고 하루에 100만원 벌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쉬울, 쉬울 거 같잖아요. 지금 10%도 안 되는데, 하루에 1%네. 1%, %네, 1%. 하루 2시간 투자해 가지고, 하루에 100만 원. 1만원 수익 날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계속 하루에 100만원 벌수 있는 그런 실력이 돼야 되니까, 예. 오늘 저는 뭐 많이 까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매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손실난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 중심이 없고, 막 장에 휘둘리고, 계속, 어, 막, 뒤죽박죽이 되죠. 음, 새로, 어, 음, 뭐야. 마음을 좀 새로 가다듬어야 되죠, 지금. 이걸 매매하다 보면 정신이, 정신이 없어져 버려져요. 정신이 없어져요. 정신이 음? 없어져요. 이게 1억 같으면 100만원을 낼 수만 있다면 하루에 이제 계속 100만원 분다는 거거든, 요 1억까지, 그죠? 쉬울 거 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거? 자 4억 8천 하루에 800만원 버는 건데 자 3천만원 네, 하루에 50만원 네? 5천만원 가지고도 하루에 50만원 그러니까 어, 3천만원 이죠 3천만원까지 50만원 이렇게 해서 나머지 2천만원 딱 넣어 놓고 여기도 6천만원이고 1억 같으면 4천은 딴 통장에 넣어 놓고 6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결국은 자 하루에 100만원씩 일단 그럼 이거를 역, 이거는 1억이니까 20개약이니까 20개 2 어, 0약 콜에 1 0개야 포스에 1 0개 해가지고 한번 100만원이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입자리에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아무데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 정확한 어, 진입자리에만 들어가는 거. 정확한 진입자리에 들어간다. 한 진입자리만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매매를, 매매를 많이 하면 안 돼. 안 된다는 결론 나옵니다. 매매를 많이 하면. 매매를 많이 하면 장에 휘둘려요. 휘둘려요. 이게 보세요. 낮에 일어났던 자, 아침에 팍! 뺐다가, 그죠? 뭐더 내려갈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올라가 버리고, 그죠? 또 올라가는 줄 알았더만, 다시 또 내려와 버리고, 그죠? 예. 또 내려가는 줄 알았죠? 예. 근데 어습니또 다시 또 올라갔다가, 또 팍! 또내려 버리고. 또 내려가는 줄 알았더만, 또 올라가 버리고, 그죠? 그래서 이제 내려, 이제 내려가는 것 같다 했죠? 이렇게. 내려갔어, 지금. 그죠? 근데 또 어떻습니까? 여기를 딱 지지하더만 다시 또 스멀스멀 또 올라가죠? 환장하네, 환장하네. 그러니까 10시 반 지나버리면 뭐 크게 변동도 없어요. 그 자리는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손실만 일어난다. 이게. 예. 한 파동, 한 파동만 제대로 먹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그것도, 욕심 채울 게라고 매매하니까, 결국은 또 먹었던 거다 토해내고, 마이너스 돼버리고, 뭐, 아니 개박살나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뭐, 콜로 오버를 했는데, 지금. 아, 참아. 이거는, 이거는 사람 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뭐, 방법이 없네요, 지금. 양보장에 딱 같이 해가지고. 이런 장에어도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게 매수 신호니까, 그죠? 매수 신호 자체에서 들어가면 된다는 걸이 나오는데. 일단 먹고, 한 판은 먹고, 그죠? 이제 시작했으니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들어간다. 추세 맞고 하죠, 그냥 정리하고. 너무 늦게 신호가 나오니까, 이거는. 여기서 들어와가지고. 수익 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여기서 이제 까자, 하면서 뭔가 올라가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때. 아그 결단 을 어떻게 내리냐고, 이거, 진짜. 다시 또 내려와 버리고. 여기서 다시 매도 해가지고 슥 나가고, 슥은 안 되고. 요, 거래 갔는데, 요건 좀 미리하고. 오늘 진행방향이 좀 올라가 는추으니까 여기서, 여기서. 이 놈이 완전히 수익이 난건데 이런 것도 매도 신호 나온 상태에서 올라와 버리고 이건 왔다 갔다 해버리죠, 이 계속 손실나는 날이네. 10시 반까지만 해도, 안 되는, 이건 안 되는 날이 나예 자, 여기는. 이야, 이건 진짜 위험하던데, 이거. 무슨 에수 신호가, 오늘 저생이 나는 거고 원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 이것도, 아이고, 여기 너무 높았는데, 여기는 허수다 했는데, 이게 또 수익이 나버리죠. 생각하고 틀려요, 생각하고. 자, 여기는 올라갔죠. 올라이 부딪히고 그또 내려와 버리죠. 아 그니까 러 맞추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헬멧이 더 맞는 게 아니거든, 지금. 이거는, 야, 이거는 어제 저점인데 이걸 아침에 치고 올라갔는데 이걸 따라 붙겠습니까, 여러분? 더도 여기서 나왔는데. 매도 치겠어, 이거. 그 어떤 기계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는데, 기계적인 매매를 해도 안 맞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매수 신호가 진행된 상태에서 아침부터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거. 올라 다시 또 박살, 개박살 내버리고, 그죠? 자. 하 일단 10시 넘으면은 일단 물량을 완전히 줄이든가 매매를 중단해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은. 하여튼 이게 아침 장에서 오르고 내려올 때때 수익을 내야지. 뒤에는 수익 내기가 어려워요, 사실. 자, 시 21분이죠. 10개씩, 10개씩 들어가는 거죠? 콜 10개, 9월 10개. 표를 정리를 해야 되겠네, 그러면. 보자. 10개 약, 20개 약, 20개 약, 40개 약, 80개 약, 160개 약, 320개 약, 640개 약, 1280개 약이 되겠네. 1 0개 일단 10개 약 들어가고, 이거는 20개 약 들어가는 걸 해가지고, 뭐 규칙적인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음, <sus> 음. 이제 <웃음> 끓였는데... 하락할 때가 이제 라팍 하락하니까 그때팍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욕심 때문에 망했어요, 욕심 때문에. 그리고 전략이 없었어요, 전략이. 욕심하고, 욕심 통제가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전략이 없었어요, 전략이. 전략이 없었다. 뭐 단순히 하락 하겠지, 뭐. 단순히 상승하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목표가 달성했는데도 중단을 못했어요. 예, 더 먹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러네 뭐 매매가 자꾸 꼬이고 오장 들어가면 더 힘들어지고 지수는 뭐 등락이 없고 예,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엉망 매매가 이제 엉망이 돼 버리죠. 예, 자포작이 돼 버리고 이제는 아침에 반짝할 때 그때 움직일 때 그때 수익을 치워버려야지 10시 반 넘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딱 나옵니다. 매매해봐야 더 크게 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럼 이제 하루 목표, 하루 목표 그것만 딱 수익을 내버리는 거 <웃음>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 오르면 내린다 아침에는 뭐, 바로바로 이제 방향을 바꾸면 수익을 낼수 있는데, 10시 반 넘어 버리면, 방향 을 바꾼다 해도 수익이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다 박살나는 죠 박살나고 있고. 하여튼, 10시 반 이전에 다 매매는 완료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10시 반 이전에 매매 완료. 막정 하고 싶으면 막 매매 신호대로 하던가요뭐 매매 신호대로 했으면은 수익은 났었죠. 매수를 해야 되는데 또매도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라 올라서니까 이제 그뜻이요 아이고 매수는 매안 써. 올라가지도 않고 또꼬꾸러져 버리고 그죠? 에이. 어떤 희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라더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지도 않는데 그죠 그렇다또 매도를 치니까 어떻습니까 내려가지도 않아 그냥 또 행보해버려 손해나지 또딱 행보장이 제 걸려놓으면 전신시 사단이 나는 게라전해 사단이 우리는 이제 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뭐 한방에 가면 쭉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도 이런 초기 진입은 무조건 들어가요. 일정 수익 남면 그거를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 폼만큼 먹고 나와 버려야 돼. 올라가도 그리고 초기 진입 일단 들어가요. 들어가고 수익 나오면 그거 청산해 버려야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 어디 떨어지고 난 다음 에 그때서 이제 매도 들가니이뭐 움직입니까? 안움직여 버리죠. 이것도 뭐다 올라간 다음에 뭐 매수 들어가니까 뭐 뭐. 술뭐 먹지도 못하고 뭐. 결국은 하락할 때 예, 손절당하고 굳이 이제 뭐 11시 넘어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다 그러뭐 그냥 신호대로 막 하시는 게속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0시 반까지는 일단 그 기준대로 잘 흐르는 대로 일단 따라가고 어 장이 이제 반대로 가면 반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장따라 움직이고 1시 0반 넘으면 그냥 신호 대로 하는 게 낫다 자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5시 반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제 깔짝깔짝 끓이고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내가 맞췄어 맞췄는데 아, 는데도 결국은 어떻게 막 통지가 안 되고 자꾸 더 욕심을 부리고 조금 더 먹으면 된다는 심리 바로 체계를 대표했는데 방향이 꺾였는데도 고집을 피운 거죠. 뭔가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가 나죠, 그죠? 내렸다가 올렸다가 이제 한번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매도 시는 길이라 그러면 일단 열 개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스피드 좀 이거는 이건 푸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 바람에 날려버린 너무한 그렇죠? 맹세여 이렇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람에 날려버린 어무한 맹세였나 어디갔어요? 이거 또 이건 코리 그러니까 음, 일단 100만원이 목표잖아요 그죠 우리가 100만원 어태까지 가야지 100만원이 나오겠어요 한계약당 50만원이니까 음, 10계약당 50만원씩 자 50만원을 내기 위해서는 자, 15만원 10개 나누기 10개입니까 0.20이네 0.20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10개 10개 곱하기 25만원 곱하기 0.20 50만원 0.20씩 내리면 돼요한개없다자 어? 자, 이거는 지금 콜이잖아요 콜. 콜 2018년 12월 물 그죠 200 77.5짜리 행사 가격이고, 죠 자, 어디서 매도를 했죠, 이거는 자, 어은 자, 매도를 3.02에 매도를 했어요. 그죠? 3.0. 여기서 0.20을 빼면 돼요. 그러니까 2.92죠? 10개밖에 안 되는, 뭐, 0만이안 나오는데? 0.20. 거기 25만원, 이렇게 50만원인데 왜 저게 안 나오지? 3 0 2 곱하기, 이렇게 곱하기 25만원, 755만원. 2 8이 2.28이. 보자. 2 8이 2.81 할까요? 거기다가, 어, 엮다 어, 해보자. 바람에 날려버리기. 2 2이되 0.2 하면은, 다음에는 2.43. 2.43. 2.43인데, 4.3인데 2.4 4에다가 매도를 10개 해보죠. 바람에 자. 날려버린 예, 어무한 맹세러나 100만원 나오죠. 예. 100만원 그럼 나옵니다. 의도 매도 매도가 훨씬 유리하죠. 얘기해보죠. 그죠. 이 상태에서 같은 시점에 들어갔는데, 가격이 약간 비슷해야 되는데,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아. 일단, 이것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10개 약, 20개 약, 40개 약. 계약수가 2배니까, 이거 규칙대로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제 하루에 한 파동만 먹자, 이거죠. 하루에 한 파동만. 자, 25, 이거는 25만 수익 났죠. 예 매도가 훨씬 빨리 수익 나죠, 그죠? 응? 그죠? 매도가 수익이 빨리 나잖아요. 매도가 훨씬 유리하죠. 아 신기하죠. 에? 자, 50만 원씩, 50만 원씩 먹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도가 훨씬 유리하다. 그래서 매도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아, 행보할 때는 매도가 전런 식으로 빨리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대가 높으니까 더 빨리 수익이 나죠. 아무래도. 요거는 3 0이고 요거는 2.23이었기 때문에, 그죠? 어, 이건 예, 오케이, 그죠? 코, 콜은 수익이 났습니다. 자, 푸선, 자, 푸선, 자, 자, 계속, 자, 나오죠? 2.23에 샀는데, 지금 2.37, 그죠? 2.44에 지금 딱 갖다 놨어요. 딱5 0만원 되는 가격에 딱 갖다 놨거든요, 지금. 자, 재밌죠, 이제? 그러면 아 계약서만 높이면 되겠다 한 포장만 먹자 정확한 진입시점 잡아가지고 아 근데 그 진입시점이 그냥 막 변하잖아요 아, 변합니다 매도 한 거는 금방 나왔는데 단가 약간 높은 게 들어 너무 뭐 2.2.5 넘는 게 좋은데 2.23짜리 가라서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더큰게 있었는가 볼까요? 어, 265, 265 다른 거, 265 다른 거, 267. 아 이게 더 나왔네 그죠? 이게 더 나왔는데 자 이거 보시자 그러니까 딱그 자, 그 시점에 들어가서 싹 수익 내는 거. 엄청나게 에, 에, 순발력이 요구되죠. 그죠 빠른 판단력이 요구되고. <웃음> 자, 보시면. 매도는 금방 체결이 됐는데, 보세요, 그죠? 매수, 콜, 지금, 풋 매수, 어, 265짜리. 요거는 아직 체결이 안 됐어요. 50만원씩, 50만원씩 체결이 됐는데, 지금. 예, 매수, 매도, 지금. 여기 이제, 청산 주문 넣어놨죠? 예, 넣어놨는데, 가격대가 가격대가 2.5 이상 짜리 해야 돼 2.5 이상 짜리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2.23 짜리를 매수를 했더만 조금 늦게 지금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1억으로 하실 때는 하루 이제 100만 원을 수익 목표니까 그죠 100만 원 수익 목표니까 자 여기 보시면 1억이죠 1억, 억 1억. 1억은 하루에 2단계에 해당하니까, 1 0 0만하루의 목표가 100만원이라. 그러니까, 콜 50만원, 푸 푸드 50만원. 여기 이제 계약수는 20개야, 20개야. 그러니까, 콜 10개야, 풋 10개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100만원씩만 이 사람은 쭉 내면 되니까. 결국은 2년되면 7억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보는 거죠. 지금 예. 욕심을 이제 통제하고 욕심, 욕심이 너무 많아. 지금 욕심이 지금 저도 그렇지요. 계속 수익을 수익이 났는데 더, 모, 더 먹는 더먹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더 먹으려다가 오히려 더다 더 깨먹었죠. 그 옛날 동영상에 보시면 예자 2.44 그래서, 아, 주가는 알수 없다. 내가 수익이 나야 문제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이렇게 판단을 해 일단, 내가 거둔 수익은 내가 챙겨야 된다. 예. 이게 챙겼던 게 다시 뺏기니까, 예. 뺏기니까, 왔을 때 챙기자. 목표 달성했을 때는 바로 챙기자. 아주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알수 없다. 어? 주가 향방 알수 없다. 예. 단지 뭐 내려갈 것 같지만 내려가진 않고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예. 알수 없다. 수익이 났을 때는 챙기죠. 영점 이공 먹는 거는 그런 스타일이구나 그지? 영점 이공 먹는 스타일이 영점 20. 이공. 아 이렇게 뭐 이공이네. 오십만 원. 동영상은 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다 다시 청취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매매를 했고, 지금 리플레이 장도 딱이 시간대에 안 들으면 이, 이, 이 형태를 못 봐요. 이게. 리플레이 장도. 이 모양을 볼 수가 없어요. 지나가보면 못봐요이 시간대 밖에 볼게요. 그래서 9시에 이렇게 방송을 한 이유도 리플레이 장이 휴일은 이렇게 똑같이 진행되거든요. 9시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9시부터 뭐 10시 반까지만 이렇게 매매하는 그렇게 자꾸 해봐야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돈을 번다는 게, 너무, 어,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관심도 갖고, 이 시간대밖에 리플레이 장이 안 되니까. 계약수를 이제 알았으니까, 계약수를 이제 그렇게 적용을 해가지고 한번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이적인 매매로 그날 목표 채우는 게 목적이니까, 주가는 알 수가 없어요 폭통할 수도 있고 폭등할 수도 있고 행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자전 자꾸 매매를 하면 결국은 손실만 누적된다 이렇게 진행됐냐면, 응. 여기서, 그죠? 여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죠? 그럼 이게 언제냐면, 9시 45분에 매도 신호가 나온 거예요 9시 45분에 매도가, 45분. 지금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네. 그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시. 자, 45분에 지금 매도가 나왔으니까, 지금 48분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자 엿개약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매도니까 일단 여기 엿개약 들어가 볼게요 엿개 들어가고 바람에 날려버린 어무한 바람에 날려버린 어무한 맹세였나 근데 체결이 안 됐나 이거는? 어허. 이거 체결을 씻 놓고 들어가야 되겠다 아이씨. 바람에 저거 일단 놓고 날려버리. 그 되겠다. 바람에 100, 날려버리 1만 원이) 아마 되는 거 여기서 어, 다시 (100만 원에 나오는 가격을 할게요 자 코어를 지금 (2.7이죠) 여기 (0.25를) 빼요 그럼 2 5 2죠코은 (2.52) 코은 (2.52) 자 (2.52에다가) 어 (2.525) (2.51) 로 하죠 (2.51) 하 어, 날려버린 어무한 맹세였나 2.45니까 그, 2.65 그, 그, 그, 그, 2 5 2.65 2 6 5데2 6 6에다시다 바람에 2 봅시다. 날려버린 자. 어무한 맹세였나 그렇죠? 이때 매도신호가 확인하고 그죠? 매도신호가 나온 것들 보시면 자 여기서 매도신호 나왔잖아요 그죠 이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들어갔다고 치고 자 여기서 어, 과연 음, 이 상태에서 100만원이 되는지 10시 반까지는 그죠 10시 반까지 100만원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상태가 지금 몇 시냐면, 9시 51분. 예. 똑같아요, 지금. 지금, 오, 지금 9시 50분이잖아요. 똑같아똑같아 똑같아. 똑같은 시간대입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대. 그 리플레이 장 이것도 딱그 시간대에 들어와가지고 직접 메모를 해보시는 거죠. 예. 진짜 이게 뭐 100만이 나오는 건지, 그죠? 예. 자, 이것만 어떻게 체계적으로 잡아놓으면, 은 뭐 신전은 뭐 10개 얘기 아니라 100개 역시 막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초기에 진입할 때는 아주 확률이 높아요. 초기에 MACD가 이렇게 초기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초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바로 막올라가지는 않아요, 일단은. 이런 매매 신호가 나오면. 어차 가다가 뭐, 한 번씩 뭐, 갔다가, 어?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이 꺾이면은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내려갈 듯 하다가 다시, 이래, 또 이렇게, 그러야또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죠? 방향을 틀 때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이거 초기에 들어가야지. 초기에 안 잡아놓으면 잡을 시간이 없어, 지금 보면.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 버리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초기에 매도를 안 해놓으면, 매도할 시간을 주지를 않아, 지금. 그죠? 그죠? 이런 게 있다. 그죠? 초기에 들어가면, 금방 수익 나잖아요. 그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아, 그래, 그래. 어차피 저 신호를, 신호가 안 맞을 때도 있지만은, 맞을 때는 또 이렇게 확실하게 맞으니까, 무시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계속 하지는 않아, 저게 행보장에 딱 갖혀 버리면 저게 쭉 하락하지를 않으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목표한 가격만 먹으면 된다 이거죠, 목표한 가격만 그럼 하루 에 그냥 코에서50 어. 그 먹고 풋에서 50만 원씩 먹으면 100만 원 먹으면 되거든 지금.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올라갈 때도, 아, 이거 올라갈 때 바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0.20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이것도 보면. 그걸로 먹고 만족을 하는 거죠. 예? 초반에만 들어가서 먹고 나오는 거지, 초반에만 들어가지고더 올라가는 거나, 뭐, 다른 사람 목이가 치고. 그 다음에 초반에 내려올 때, 들어가, 매도로 들어가서 먹고. 예.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초반에는 무조건 들어가자. 장따라 가는 거죠, 추세. 추세 방향으로 매매를 하니까, 일단 장따라 가고, 장따라서 가서 일정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전략. 예. 음, 이래,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체계적으로 되고, 원인이 무엇인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인지, 다음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계획도, 계획도 세우고, 자꾸, 이제 실수를, 실수를 줄이도록 해야죠. 왜 손실이 났을까 그죠 아, 그리고는 과욕을 했다 10시 반 넘어서는 지수 변동폭도 없는데 그걸 계속 그걸 또 채우려다가 뭐 800인가 뭔가 천만원 채우려다가 또800다 벌어놨는데도 그죠 800만 원 벌어놨는데도 또 천만원 채우려다가 결국은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오히려 막 엉망이 돼 버렸죠 그러니까 행보장에 딱 갇혀 버리면 이 매매법은 계속 손실이 나버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카만 나나 뽑으려면 더 손실이 더 커져버리고, 그죠? 응. 자, 그런 경우를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표를 봐서, 아, 자, 1단계는 10개야, 2단계는 20개야, 3단계는 40개야, 4단계는 80개야, 계약 20개, 약 50으로 나면 되나요? 사0개약 80개, 50으로 나면 되네그 그죠? 80개, 약 160개, 약계약서를 넣으면 되겠는데 그래야지 예, 이해하기 쉬운데, 어, 저보시다 자, 35만원, 그죠? 예. 자, 매도가 더 수익이 빨리 나죠? 예. 35만원, 25만원. 자, 이렇게 쭉쭉 내려가면 이익이 예, 나오고, 예. 그러니까 그건 더 내려가는 건뭐 다른 사람 몫이다 하고, 더 이상 욕심 안 부리는 거, 그죠? 예. 이상 욕심 안 버리고 내 목표 금액만 챙겨가나 오자 욕심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게라 저게 저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응? 저런 식으로 이제 응? 양봉이 뜨면 이제 뜨끔 뜨끔하죠 그죠 벌었던 거 마이너스 되고 이러니까 그죠 그래서, 꾸준히, 하루하루, 그러면, 하루하루에, 100만원씩 꾸준히 버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 요 일단. 그죠? 기쁨이 있고, 아, 세월만 가면, 아, 어쨌거나 뭐, 뭐, 오르거나 내리고 하니까, 지수는. 그니까, 러그 사이에 진입을 해서, 0 2공씩만 먹으면 된다. 그죠? 조금 더 내려가면 0 3공도 완전 초기에 되면 0.30도 먹고, 그죠? 또, 추세가 형성됐으면은, 이날은 또, 어, 외국인과 기관이 주식을 상반돼서 주식을 외국인은 주식을 팔고 있었고 그죠? 어, 그 기관은 또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러니까 에, 행보하는 장이 맞죠. 그런데 만약에 외국인도 주식을 매수하고 기관도 주식을 매수하고 막 외국인 또 선물까지 매수하고 옵션도 또 매수 포지션이면 상방이죠. 그럴 때는 조금 높이고 그죠? 그래서, 그날, 그날, 행복할 거다 하면 0.20만 먹고, 또 추세가 팍 됐다 하면 0.30 먹고, 그죠? 자, 0.20, 0.30. 자, 그런 전략을 펴도록 하죠. 0.50 전략까지. 음, 이제 아이고, 좀 마이너스 되버렸네 그죠? 상봉, 올라와버리니까 9시 57분인데, 그죠? 아... 저게 지금 매도 신호였기 때문에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죠. 매도 신호였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저렇게 양봉이 나도 견딜 수가 있었다. 음. 내 원이 불타는 그리 그리고 저기 유튜브에 이래 보시는 분은 저기 네이버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그 신기한 선물 옵션 그걸로 가입을 해 주세요. 신기한 선물 옵션 네이버 카페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기한 선물 네. 옵션 요거 좀 가입을 해 주시고요 네이버에 네이버 초기 화면에서 밑에 그 배너라고 합니까 여기 밑에 카페에 있죠 카페 카페 글자 클릭을 하시고 신기한 선물 옵션 이렇게 검색하시면 신기한 선물 옵션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가입을 해주세요 신기한 선물 옵션 그죠 한국거래소 전업투자 모의투자 전문 카페 그죠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서 신기한 선물은 아직까지 안 그냥 안 되나? 신기한 선물 없이야. 글자도 있을 텐데. 블로그 카페. 여기는 아직 안 나오네. 황당한 선물이 s 동 n 스 don't some m o 하여간,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법은 네이버에 에, 밑에 보시면 에, 카페, 배너 있죠? 카페 요, 요, 어, 하부, 그쪽에서 어, 신기한 선물 옵션, 이렇게 에, 하셔야 됩니다. 황당한, 하면 안 나올 거야, 아마. 황당한 선물 옵션 누르면 안 나오고. 어? 그래도 나온다. 황당한 선물에서도 어, 나옵니다. 황당한 선물 옵션에 검색하셔도 이렇게 신기한 선물 없이 보이거든요. 그래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뜨니까 한국 선물. 이다 가입하시고 인사하세요. 같이 한번 가봅시다. 뭐 2년에 봅시다. 이제 다시 또브라스도 얘기했으니 음봉이 되니까 브라스가 되죠. 25만 원콜 매도는 25만 원 그죠? 풋 매수는 12만 원천원 확실히 매도가 유리하죠. 금방 수익 나버리죠 매도가 매도가 빨리 수익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죠. 이렇게 리플레이 장이 있으니까, 장 중에 매매했던 거 다시 이렇게, 공부할 수 있으니까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아, 이게 정말 되는지 안 되는지, 그죠? 해보는 거죠. 오우, 쭉쭉 내려갑니다. 그죠? 여기 냐 put 265짜리인데, 코월 매도짜리는 빨리 대 끼고, 딱 이제 1포인트 0.10 정도. 초반에 여기서 들어갔을 때도 뭐 수익 내고 그죠 신호를 보고 바로 들어가서도 수익이 난다는 거 난다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계약수만 착착적 올리면 이 프로젝트는 완성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만 올리면 7 7을 만드는 건 일도 아니죠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수익 내는 방법을 익혀 놓으면 큰 금액도 무리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서만, 뭐, 뭐, 10배씩, 2배, 씩두 2배씩 계속 올리면 되는 거니까. 오, 이제, 어, p u 아, 콜 매도 한 거는 체결됐고, 이제 풋 매수만 남았죠. 0.06 정도 올라야 되죠. 0.06. 자, 한번더 내리면은 성공하겠죠. 2.7, 1 8호까지내려갔다 그죠? 두 개만 체결됐고, 오케이. 예, 네, 체결됐습니다. 2 .6만. 그래서 두번 매매했죠. 두번 그러니까 딱 200만 원수익 났죠. 원래 1억 같으면 100만 원이 목표인데 지금 200만 원두번 매매했죠. 여기 처음에 갈때 한번 들어갔고 그다음 신호가 났을 때 m s d 신호가 났을 때 그때 들어가니까 이만큼 내리니까 결국은 수익이 났습니다. 0.080 정도 내리니까 수익이 났어요. 옵션은 가격이 높은 걸 매매할수록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보니까 <웃음> 딱 체결되고 그죠? 완전이런 나라는 대박이죠 딱 높은 가격오르는 책을 시키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죠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하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0.20씩 먹자 딱 장세 파악이 아니고 0.20씩 먹고 또 한번 기회가 올때 다시 한번 더 0.20 먹고 그러면 두번 먹을 수 있죠? 예, 네, 두번 먹을 수 있다. 야, 아, 근데 정확한 진입 시점을 찾는 게 중요하죠. 아무 때나 들어가서 된다. 이건 또 아닌 것 같고. 정확한 진입 시점을 찾아서 매일매일, 1억 같으면 매일매일 100만원만 먹으면 되거든, 지금. 표에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자, 보시면. 1억, 1억이 여기에 해당하죠. 지금 6개월째 1억인데, 6개월째 1억인데, 하루에 100만원, 2단계 이제 들어갔죠. 하루에 100만원씩 먹으면, 자, 하루에 100만원씩이니까, 20일 기준하면, 예, 월 수익이 2천만원 되죠. 예, 하루에 100만원씩 곱하기 20일, 예, 2천만원. 그래서 두개 합하면 월말에 1억 2천이 되죠. 예, 1억 천 2천. 1억 2천이 되면, 어떻습니까? 아, 1억 2천이 되면, 하루에 6천만원이 이제 1억 2천으로됐기 때문에 원금액이죠 이제 2배가 되죠 여기서 뭐2 0계약을 매매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4 0계약을 매매하죠. 40개약 4 40개 0계약을매매 하면은 콜 20개약, 붓 20개약 그래서 하루에 200만원 버는 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진입시점은 어떻게 고른다? 그게 이제 중요하죠. 정확한 진입시점은 일단은 이제 이런 이런 고가라든가 어제 정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정가를 지지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매수방향으로 한양좀 이거 묶고 그죠. 그 다음에 근데 뭐가 안 올라간다 그죠? 안 올라가면 내리는 방향이 있을 거야 그죠? 내릴 때 시가를 하향도파할때 그때 다시 매도 매도로 해가지고 하나 묶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m s c d 가 신호가 나왔을 때 한번 더더 더 들어가서 한번 더 수익을 내고 그죠한세번 정도 여기서는 매도를 쳐가지고 일단 손실 받아다 치고 여기서는 시가에서 매도를 일단 치가지고 0.20목기가 글쎄 나올라 모르겠는데 손절하고 여기서 다 매수로 따라 붙어 가지고 일단 묶고 그죠 묶고 그 다음 다시 또 매도를 하나 묶고 한번 손절 당하고 두 번은 먹을 수 있다. 한번더 들어가지고 한세번째까지 먹을 수 있다, 있었다. 그죠? 예. 그래, 이런 장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면 완전 고수죠. 예, 고수입니다. 이거 진짜. 대부분 다 깨져, 이거. 매수 따라갔다가 또 뭐, 깨지고. 뒤에 가면 엄청 힘듭니다. 시간은 시간들어 가고. 오르지도 않고, 매매하면 또, 개, 개똥장. 올라가다가도, 또 보세요. 어? 뭐, 내려와 버리죠. 또, 매도하기도 싫더라고, 또. 아이, 따라갔어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그냥. 아. 한참 뒤에다가, 여기서 매도해가지고, 수익도 안 나고. 오 또, 오후되면은, 옵션 가격이 굉장히 급나갑니다. 그러니까, 매매하기 엄청 어렵죠. 매수자한테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끝나버려 한 초기에 안 들어가면 그 뒤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당합니다 여기서 뭐 매도를 한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이거. 행보를 해버린는데 그죠 행보라 여기서 오히려 어 매수 시점이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초기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진입을 하면 안 된다 엄청 위험하다. 응. 어또 또, 이 아이고. 그래,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맨날 매매하고 있으니. 자, 9시, 10시 10분인데, 그죠? 10시 10분인데, 자, 내려가냐, 올라가느냐, 정말. 그래서, 티끌모와 퇴선이 되듯이, 그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 그냥 마냥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냥 마냥 내려가기를 바라고 있고, 이래서는 수익을 낼 수가 없다. 힘들지만 힘들고, 고통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하루에 그냥, 100만원, 그죠? 하루에, 하루에 1%만 벌어도 됩니까, 그죠? 한 달이면 20%인데. 그걸 꾸준히 이제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매매법이니까. 댓글 모아태산 해야 돼. 댓글 모아태산. 댓글 모아태산. 꾸준히 버는 전략. 그니 그러니까 10시 지금 12분인데, 예, 어떤 매도 강도가 엄청 약해져 버리잖아, 그죠? 내려올 때는 강하게 내려오더니, 그죠? 매도 강도도 없고, 자꾸 미적미적거리죠? 다 시세가 끝났다는 증거죠? 사실 시세가 끝난 때는 그냥 우리는 나와버려야 돼 네. 앉아 있어봐야 피곤하긴만 피곤하고 뭐돈 벌기는 어렵고 깨먹기는 쉽죠 가격 이런식으로 정확하게 하면 될것 같아요. 가격대로 매기면서 다시 올라와 버리면 빠입니다 쭉 내려가야 되는데 끝났다고 봐야지 하락 추세는 끝났다 방향을 틀기 위해서 저렇게 깔짝깔짝 하고 있는거죠 해버리면은나 기억도 여도 동근들고 자 그래가지고 이게 계속 그죠? 행보를 해버리죠 지금 이 상태. 매매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 어디 뭐 매수 들어와도 손실, 매도 들어와도 손실이죠 이런 거는 행보는. 수익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가니까 여기서 이제 매수 신호 나왔을 때, 여태 한번 이제 들어가 볼, 볼 필요가 있죠. 12시 25분. 자, 12시 25분까지는 계속 행보를 했습니다. 음, 자, 이거 완전히 전형적인 행보장이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죠 폭이 지금 뭐 2.4, 2.4, 2.45밖에 안되죠? 2.35 초본 밴드권에서 어, 있었던 것입니다. 3,000만 원 가지고, 그죠? 3,000만 원 가지고, 3개월에 6,000만 원이 되었다. 그죠? 3개월에 3,000만 원씩 벌었다. 그죠? 3,000만 원. 그러니까, 뭐, 원금은, 뭐, 100, 만약에 500만 원이 있었다. 뭐, 어? 500만 원 가지고도, 뭐3 0 0을벌수 있는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본다. 이야. 요거는 이제 1 0개약 가지고 그죠? 10개역 가지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2 0개약 가지고 2,000만 원. 요거는 4 0개약 가지고 4,000만 원. 요거는 8 0개약 가지고 8,000만 원. 이게 그렇네 그러면. 이게 1 0개야 20개 야 쉽네. 여기가 쉽네요, 단위가, 그죠? 80개요. 160개요. 320개요. 1 <웃음> 0 <웃음> 너무 쉽네, 이거, 감화 1280개, 그죠? 하루에, 그러니까 1억 있는 사람은 20개 이하면 되고요. 자, 3천만원 있는 사람도 10개요. 그죠? 4천만원 있는 사람도 10개요. 그죠? 5천만원 있는 사람도 10개요. 그죠? 자, 6천만원 있는 사람은 20개. 저는 지금 4억, 이제, 수학 이니까 160개 역씩 매면 되죠? 그러니까, 콜에 80개 약, 붓에 80개 이제 160개만 돼요. 그렇게 이제 들어가지니까, 자, 1억이면, 자, 10개 역씩 10개 역씩 그죠? 애어에 애호, 보기가 쉽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계속 횡보해 버리세요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뭐 시간만 가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10시 20분인데 그죠 그러니까 이 추세는 막바지 추세다 그래서 정리를 해버려야 되죠 10시 반 되니까 길게 매매해봐야 벌었던 거 까먹어 버리죠 벌었던 거 까먹어 버린다 추세가 어느 정도 끝났다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미련 없이 나온다 이건 행보장이니까 추세가 형성 더 이상 가지도 않을 거다 더 간다면 그건 단사 몫이다 여기서 어, 마무리를 했어야 된다 이거죠 계속 십자형두개세개뭐연대하려는 움직일 생각이 없다는 뜻이죠 이거 예. 이런 건인제 내리는 건 얼마 안 내리고 어, 올라갈 때는 또 이런 식으로 폭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하죠 예. 하여튼 뭐, 제로, 제로 썸 게임이니까, 어차피 내가 수익을 났을 때는, 어, 잘해서 털고 일어난다. 에 에이, 그런 겨우 좋은 교운을 얻게 되었습니다. 교 수익 났을 때는, 자꾸, 덜 먹어도 잘해서 일어난다. 시간만 가고 피곤하다. 에이. 그래서 저렇게 행복을 해버리니까, 그죠? 자 네이버 카페 네, 항상 오시고요. 자 네이버 카페, 네이버 카페. 자 신기한 선물 옵션 오시고요. 일단 자좀 자료를 올려야 되겠어요. 올리고 여러 가지 자 투자 방법을 좀좀 좀 올려야 되겠어요. 부족대장전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여기까지는 일단은 어, 저장은 그대로 끝내야 되겠다 예 감사합니다